망가진 가면이 자격 없는 검이 불명예스러운 검을 만났군 저주받은 가면을 만났군 형 영원의 세계 주마! 이게 돈! 영원히 새겨주마! 오오오오드창 어, 어. 위드창 아무것도 못하자 어? 뭐해 이새끼야 우린 서로의 손에 죽은 몸 동생을 마주할 자신이 없군 동생이요 아씨 못하겠다 아기도 연주하는구나 합..합조 오? 오 어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봐봐 하고 있잖아? 내가 누르면 같이 하는데? 오오 연타해봐 <웃음> 야 연주 합조 합조 오오오! 오. 오 대박! <웃음> 아, 와도 박다 죽으면 알아서 해라. 또 동생아? 이 요네 왜 이렇게 슬퍼? 네 반갑습니다. 누가 요즘 유행 다진한 요네 야수 보트요를 저희가 해보려고요. 야 근데 노가중이니? 내가 잘하는 모습 다 나오는 거야? 우와 안녕. 뭐야? 그니까이 요네 야스 조합이 초반에 세기는 한데 견제에 약하고 막 세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한 명을 잡았고 텔까지 뺐죠. 뭐야? 쓰레기 그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초반에는 조금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6레프부터는 좀 조합이 이상합니다. 아니, 그냥 그냥 세요. 보세요. 야, 우리 센데? 이게 육내 미우부터는 그냥 공클이 돌 때마다 킬각입니다. <웃음> 야, 야 구이스 절대 안 됩니다. 뭐야? 이거 왜 맞아? 야 먹어. 어찌? 카타리. 상대 카타리나가 멍청하게 우리 라이너가 보고 있는 앞에서 테를 탔나보군요 도리킬수 없어 사람 하나만 가진 거 순식간지 잠깐이소 전화 <목소리> 형제의 형제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말이야! 뭔가 <웃음> 그러니까 너네 뭔데 <웃음> 우리 형제의 힘보팡이 할래? 아무튼 했는데 이게 맞아? <웃음> 안녕 얘들아 <웃음> 반가워 나랑 같이 <가진> 왔또 얘들아? 뭐해? <웃음> 얘 <웃음> <웃음> 예, 얘들아 이번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구 형. 나만 갈구나, 이게야너비안 그냥... 너, 너, 보냐? 비안 봐? 어, 너 이제 배우고 영상 배우고 분량도 뽑았겠다. 단숨에 이번 판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우리 팀이 똑같아. 자, q W 좋았어. 이게 바로 형제지. 야, 우리 좀 작아는 것 같은데? 이것 좀 봐. 벌써 바텀에서 7킬을 하하하하, 바텀 게임 적팀이 좀 세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. 자, 진공 피해주고 한번더 피해주고. 그부가 나오면 그부한테 죽어주자자 무서워하지마 저 팀은 한명이야 자 당황하지마 Q W